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이브, 우리 격주 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양희삼 TV와 네. 함께 콜라보로 진행하고 있죠. 네, 맛있습니다. 비종교인 회담. 네, 저는 이브를 위해서 좀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옷을 가져왔거든요. <웃음> 갈아입는 티명. 아 진짜 갈아입는. <웃음> 안에 이거 왜냐면 썸네일도 다르고 약간 달라야지. 어, 어, 훌륭하네요. 훌륭하네요. 네. 오,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네, 좋아. 네 이제, 이제 여러분. 아, 한쪽도 갈아입고 오세요. 그럼. 행복하셨나요? 나무신 <웃음> 분도 남으시겠죠. 가디건을 가져왔는데 더워서 못가아입겠어못 <웃음> 입겠어. <웃음> 어, 입을 수가 없어 아니, 언니 좀 준비가 좀 미흡하시네요. 아, 저는. 어, 뭐... 뇌를 쓰고 있으니까. 아, <웃음> 어, 진짜. 야, 이거 생각도 못 했는데. <웃음> 어, 자, 그러면 새로운 방송이죠? <웃음> 네. 아, 아 이번 네, 아, 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2주만에 뵙니까 또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저희가 2주 내내 지금 사과를 먹고 있어요. <웃음> 사과즙 많이 주문해 주십시오. <웃음> 네. 맛있더라고요. 자, 제가 하나 이제 따서 먹겠습니다. 네. 자, 사과즙 얘기 이제 그만하고. 네.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좀 바로 시작하시죠. 네. 수다 떨지 말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의 질문 또 뭐였을까요? <웃음> 아 이게 이게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이거 비종교인들한테는 이게 어려워요. 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6개월째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 그렇죠. 어. 있는 질문 없는 질문 다 털었는데 이제 더이상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에 검색해봤습니다. 아 기독교 검색하니까 막 이상한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 아 그래요? 그중에 재밌는 주제만 제가 뽑아온거예요아 그래도 연구를 하시다니 너무 좋은 근데 너무 그 대단하네요. 주제가 지금 제가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사후세계! 사후세계는 세계. 세계. 아, 진짜 존재하는가? 다시 그럼 질문 그렇죠. 제대로 해주십시오 사후세계는 진짜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인간은 아,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렇지! 아나 아, 이거 너무 궁금해 나는 음. 솔직히 사후세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자. 그래요? 네 그럼요 저는 완전 저는 약간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후세계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약간 지옥 불갈거 같으니까 음. 지옥 <웃음> 불만 <지옥불만> 상상해. <웃음> 그러잖아. 풍에라 님이 3분까 3분까지 보면 운돌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 <웃음> 기대해 주세요. <웃음> 기대해 주세요. 겨우, 어, 안 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아, 아, 그리고 아, 제가 3분까지 준비 못 했네요. 저 오프라인 교회가 없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소다 님. 아, 네. 오프라인 교회가 있냐고. 내심터 방송이. 내심터 <웃음> <웃음> 방송 <웃음> <웃음> 저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만 성경공부를 하고 있고요. n 예, 저희 양이삼 TV 를 통해서 오시면 됩니다. w a y TV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양이삼 TV. 네. 좋아요. 두. d I'm going to go to the house again. I'm going t 연 연보라, 저런, 저런. 핑크, 저는 약간 하, 핑크 연보라의 어떤 그라데이션의 하, 네. 하늘 하늘 그렇죠 이렇게 막 이렇게 있으면서 뭔가 큰 구름에서 전 하나님 믿거든요 제희야 이러면서 나올 것 같은 거요 뭐 특별한 뭐 상상도 아니네요 <웃음> <근데> 어디 드라마에서 <웃음> 아니, 본거 아무거나 하나 고른 거 아니에요 연말 아니, 아니, 사람들이 나의 마음에 <웃음> 영상에 있었던 거야 연말 사람들이 <웃음> 다 생각하는 어, 대부분 보통 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오케이 어. 통했어요 그런 거에서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을 거야. 과일. 엄청 맛있는 과일이 있고, 그 과일 먹으면 영원히 늙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너무 지루할 있어. 것 같지 않아? 아, 죽었는데도 뭐 영원히 늙지 않고 계속 살아있으면. 마이크 좀 먹어. 매일 매일이 매일 매일이 행복하고 어, 그러니까, 예쁘고 잘생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저는 진짜 잘생긴 그러니까, 분들, 네. 잘생긴. 수억 년. <웃음> 아까 아까 <웃음> 누구죠 바빌론 씨처럼. <웃음> 아니. <웃음> 10만 명. 10만 년인가요? 바빌론의 왕인가왕 왕. <웃음> 아 바빌론의 왕. 고대 바빌론의 왕. 이름 따로 계시겠죠? <웃음> 네. 바빌론 씨는 어쨌든 10만. 네. 년을 살아야 되는 아 10만 년을 살생긴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생각나네요. 우리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잘생긴 분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는요. <웃음> 이슬람의 그 경전이 뭐죠? 바빌론. <웃음> 다바빌론이야 <웃음> <저래? 웃음> 아, 코란 코란. <웃음> 코란. <웃음> 정답 코란. 아, 오. <웃음> 네. 오, 진짜로? 맞아요? 네. 코란이라고도 하고 꾸란이라고도 아, 하잖아요. 근데 이 코란은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자체의 거룩성 때문에도 그렇고 또뭐 왜곡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그 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소위 말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있잖아요. 음. 원리주의자들은 어, 그러니까 번역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들 멋대로 번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 자살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웃음> 그러면 자기들의 천국에 미인들이 72명이 둘러싸여서, 아 어머, 비슷하다, 나란 생각하는 거. <웃음> 그 얘기, 세, 그래서 <웃음> 내가 얘기한 거야. <웃음> 나 자살곡된 대로 보면 비슷한 생각하고 있었어. 너무 큰 생각. 진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믿는다고요? 네. 허어, 그래서 대박이다. 하는 거예요. 자살 폭탄 테러. 진짜로? 야, 대박이다. 미인을 만나러 가려고 어. 딱 72명밖에 없는데. 아, 아니지 병보로? 자기 주변에 자기가 거느리는아 대박이다. 음. 오 너무 상상해도 시끄러워. <웃음> 어, 72명이 있다고 생각해봐. 요 주변에 <웃음> 맨날 맨날 <웃음> 나만 <진짜> 따라다 이봐. 오 너무끔찍해. <웃음> 어, 너무 내가 더 예쁘지. 내가 더 예쁘지. 내가 더 예쁘지. <웃음> 이 진짜? 그걸로 자살 폭탄을 네, 할수 있다? 그, 그렇게 아니지, 그렇게 진짜. 해석을 하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어...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 성경을, 성경이나 신앙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거죠 뭐, 기독교에는 야, 없습니까? 정광훈이 음. 같은 놈도 있는데 음. 뭐? 이 o 은그 u got to know the Indian t h 천국 e Boxanim, t o 그 g 그나 i l 그 be the s i n g i n 어 of t o 고 g o Ottonikim. Could t h 이 y could not, c o u l 죽 they, c o 아성경이 아, 나와 너무... 있잖아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된다고 아, 있어? 성경이 이, 있겠지 <웃음> 있, 있겠지 당연히 아우디다 아우디다 상상디다 아우디다 아우디다 아우디다 아우사아우디이 아우디다 아우디다 아우디다 아우디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다 사후 세계에 대해다아우디이아다 아우디다 아우디다 아우디다 아우디다 아우디다 아우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장국장이 이야기한 무슨 뭐 황금 길에 무슨 뭐 생명 나무에 음. 그제 요한 계시록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황금 나무 그러니까 황금 황금 길은 아니고 어, 그건 이제 또 우리가 거기 덧붙여진 건데 아무튼 그 생명 나무가 있고 아주 아주 아름다운 곳 어떤 이런 곳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죠 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경의 기록이 있지 어, 그런데 이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실은 이제 내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웃음> 응?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는, 믿는 거지. 음. 있다고 믿는 음. 거지. 네? 솔직히 몰라. 어떻게 알아요. 죽어본다고 해서 압니까? 음. 죽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임사체험. 임사. 체험. 음. 임사. <웃음> 죽음에 임한다. 음.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살아나그말 음. 하니까 생각난다. 내가 옛날에 군대에서 목회할 때 <웃음> 어떤 그 우리 교회 여집사님의 아버님이셨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네. 되게 건강에 안 좋으셔서 이제 혹시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음. 해서 갔어요 근데 그때 좀 아주 안 좋으셨다가 깨어나셨어 음. 어, 깨어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대 내 가고 나선가 했는데 그 따님한테 그러셨대 저분이 큰 목사님이니까 잘해라 음. 이렇게 했더니 큰 목사님이 될 거니까 그러라 그랬나? 음. 그랬다는 거야 그땐 나는 일개 공군 군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저양번에 진짜 천국을 갔다 왔나? 내가 그랬는데 <웃음> 그러니까 그런 음. 경험도 있었는데 여튼 그런 경험 그렇게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언을 듣고 오셨잖아요 그분들의 표현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르죠 어, 일치되어 있지 않을 음.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르죠 근데 그거 다른 것은 왜 다르냐면 자기가 알고 있던 정보에 의한 천국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 장 국장이 갔다? 그럼 남자들 만나고 왔겠지 그러니까 <웃음> <웃음>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응. 너무 좋아요 자기의 바람에 천국 아, 서방, 서방님도 껴드릴게 거기. 아 뭐야 <웃음> 아니 거기 한명 껴드릴게 음.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다부진 몸으로 만나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최상의 환경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 나름의 각인된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이 있다고 믿지만 음. 반대로 뭐. 동자승이라든지, 동자승. 아버지가 스님인 분들도 있어요. 음. 네, 어, 나중에 이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스님이 면안되네요 천태종 않나요? 같은 경우는 결혼, 결혼도 하니까. 음. 음. 그렇죠. 네, 하고, 또 아니면 아버지가 이슬람의 이맘이야. 목사 같은, 그러니까 목사 같은, 목사는 아니지만, 음. 그 종교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맘이야. 이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 이 알라신에 대한, 신에 대한 개념이 그냥 각인돼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체험했다, 내가 보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신앙적인 어떤 신앙이 진리다라고 할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음... 다 경험이 다르잖아. 음. 그럼 목사님은 천국 체험은 안 해보셨어요? <웃음> <아니>, 임사 체험이라고는 <웃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막그 <웃음> 약간 막 그런 맛만 그런구나. 먹으면 체험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웃음> 아 아니, 그런 거구나. 만원만 오천 원 내면 막 아니, 체험해 줄 그런 거 아니에요. 만 오천 원 한번 해세요. 그거, 한번 해요. 그거는... 그거는 되게 이렇게 진짜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음 별로 이렇게 추천할 만한 건못 되죠. <웃음> 아, 뭔가 약간 차후 비슷하게든 그러니까 어떤 가까워졌다. 자, 잠깐이래요. 예를 들어서 삐 이거 있잖아. 이게 네, 네. 삐 했는데 나중에 깨어난 거야. 그래서 한뭐한 뭐한 3분? 뭐 5분, 5분까지 너무 길죠? 5분은 너무 너무. 줄... 네, 그런데 돼? 깨어났어. 근데 그 사이에 천국을 갔다 온 거죠. 대박. 근데 그 경험이 다 달라. 야. 다 달라서 그 경험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경험이 곧 내가 본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경험일 뿐인 거지. <웃음> 네. 오, 그렇죠. 사람들마다 다르게 인식될 수 있고 자기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제 너 평상시에 상상을 하나요? 보통 사람들이 가끔 하죠. 가끔 어. <웃음> 저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사후 <웃음>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진짜 한 번도 없는 한것 같은데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뭐, 뭐, 뭐, 뭐, 뭐, 나는 신기하다. 오히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윤석열하고 싸우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애쉬 투 애쉬. 네 그리고 도대체 내가 생각하고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올 것인가? 음. 소위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하, 너무 또 공공의가 음. 하수같이 하수라는 것은 하수. 강 강의 물이란 뜻이에요. 이 음. 이야기는 아, 음. 내가 따로 해드릴게요. 이건 신에 대한 개념인데. 아무튼 음. 정의와 공평이 넘치는 세상이 과연 우리나라에 올까? 음. 올까요? 네. 옵니다. 옵니다. 믿습니다. 근데 안 오면 어떻게 돼? 뭐 다음 세대가 하겠죠. <웃음> <웃음> 네. 어디서라도. 그러니까 저는 진짜 피곤하거든요. 힘들고 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막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신앙을 가졌을 때 좋은 거는 뭐냐면 아 맞아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만 이 땅이 진짜는 아니지. 진짜라기보다도. 음. 어. 진짜 진짜라기 진짜가 아니라 진짜라가 아니라기보다도 저분이 목사라는 사람이 사후 세계에 대해 <웃음> 설명을 <웃음> 못 하니. <웃음> 지금 어그로끌려 들어오셨네. <웃음> <목사>. <웃음> 아, 재밌다. 아니, 뭐 <웃음> 사무생이 설명을 잘 못하셨고요 잘 아, 해주세요 그러면 잘 해주세요 목사님 아니 내가 하려고 아, 하려고 그러 지금 말막 데... 더듬으셨어 이, 이 땅이 이 땅이 이땅 여기까지. 지금 어. 약간 이 댓글 아니 이런 어부로에 말리면 안됩니다 음. 이런 어부로는 그냥 수십 번도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어. 자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만 되지 않았을, 않았을 때에 받는 스트레스 에, 에, 에. 근데 천국이 있으면 그때는 다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공의와 음. 사랑과 공평한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 아 그래 나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지 이렇게 음.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망이 음. 견뎌낼 수 있는 거라고. 음. 아이씨 놈이 더러운 세상. 하지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음. 얘기해 드릴게요. 사후세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 사후세계라기보다는 이제 천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천국.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죽어서 이 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하늘하늘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을. 음. 근데 그 신학적으로 아주 옳은 건강하고 바른 신학적으로 보면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음. 그러면 어떤 죽어서만 거예요? 가는 무슨 뭐 이런 뭐이 땅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음... 천국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 너무 진짜. 자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웃음> 저분 너무 충격받아서 지금 약간 마비되셨어요. 마비 <웃음> 오셔가지고 왜? 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내려와. 네. 오... 그래서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웃음> 천국이 되는 오, 거예요 오 이거 너무 감동적이네 이 땅이 어떻게? 공평과 의로운 공의로운 저 김건희, 윤석열, <웃음> 나경원 같은 쓰레기들은 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응아 음. <웃음> <최초의 웃음> 너무 신경 쓰강물님 최초의 천지창조 <웃음> 상태가 되는 건이단이고요 <웃음> 그거는 여와의 <요하의> 증인 이단의 <웃음> 주장이고요 <웃음> 어. 최초의 천지창조, 상, 천지창조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어. 그게 아. 문제인 거예요 음. 음. 천지창조? 그 천국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뭐가 아. 되느냐 그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랬죠 제가 성은 뭐예요? 성 성은 성자들이 있는 곳새 예루살렘 성 성이요? 성? 네. 성. 성은 성은성 아니에요? 성? 뭐 어떤 거니까 영어로 얘기해 봐요 Castle? 리 아니야 No 성스러운 City야 아. City 아 c i t y 새 예루살렘 City 아, 아. 예루살렘 자, 그러니까. City 예루살렘 시 세상이 <웃음> 세상이 <웃음> 에덴 동산으로 시작했지만 음... 모든, 자 도시에는 에덴 신도시. <웃음> 에덴 신도시 맞아요 신도시야 에덴 신도시 어. 어디 있을 거같 도시에는 뭐가 있어요? 도시에는? 도시에는 지하철 또또 또... 시청 시청, 오케이. 또. 시청 시청 소재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웃음> 그그 <그치>. 모든 <웃음> 아니, 것을 너무, 그, 너무 웃길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웃음> 네. 문화예요 문화. 아, 문화, 컬처. 예, 발전된 문화들이 도시 안에 있잖아요. 음... 그 모든 도, 문화들이 존재하는 곳이야. 단신 도시에요. 단. <웃음> 단, 어, 단 <웃음> 전, 문화가 존재하는 반대급부 있잖아요. <웃음> 네, 네. 문화가 존재하는 반대급부. 비문화 예를 들면, 반문화. 예를 들면 반 그니까 문화가 도시 문화가 존재하기 위해서 희생당해야 하는 자연환경이라든지 음. 또뭐 교통사고라든지 음. 그니까 이런 부정적이고 반대급부적인 건다 사라진 음. 음. 다 사라진 완전한 문화 음. 문화 그냥 예. 문화 그 자체 예와 근데 그 문화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거기서 더 이상 반대급부도 존재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 문화 오. 그 문화의 회복. 회복이 음. 되는 게. 그게 음.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란. 오. 음. 음. 어, 그러면 지구상에는 없겠네요. 아니, 지구상에 <웃음> 이루어진다고, 그게. 아,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이. 되겠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니까요? 음. 음. 그러니까, 불안전한 지금 지구가 얼마나 위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위기 너무 심하죠. 제가 볼 때는 한 10년도 안 남았어요. 네. 네. 아, 너무 짧은데? 네. 지금 큰일 났어요, 진짜. 음. 이런데. 음.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내 오셔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만들 때 지구를 다시 회복시키고 음. 온전케 하고 그리고 문화의 모든 반대국부는 사라지고 문화의 알맹이들, 문화의 좋은 모습들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음.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될게 아까 우리 맹국장님 얘기했어 아, 그런 세상이 너무 좀 지루하지 않을까? 음. 어 지루하다 어, 지루할 수 있잖아요 음.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 아니,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다? 천국 가면, 하, 이제 계속 하나님을 손 들고 찬양할 거래. 아, 이제 3일 지나면 천국, 천국 떠나고 싶을 것 같아 음. <웃음> 그러니까요 아, 너무 아. 재미없어서 그렇지 다 음. 그래? 음. 완성된 사회니까 완성된 아 사회네 완성된 사회에서 찬양만 하는데 손 들고 찬양만 하는데 너무 그래. 약간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어, 도전하고 진짜? 실패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죠 <웃음> 근데 <웃음> 천국은 그렇 <웃음> 진정한 그렇게. 청년 당신은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도 먼저 어떤 찬양이냐 단순히 손 들고 찬양한다는 게많이 아니라 내 직업이 있잖아 내 직업 음. 이 직업으로 모든 문화들을 계속 발전 시켜 가는 거예요. 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요. 음. 계속 발전시켜 가고 계속 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데니까. 어. K 컨터. 근데 지, 진짜 문화가 살아 있는 데가 진짜 건강한 곳이라고 저는. 그이 하늘정 님 얘기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땅이 천국이다. 이걸 강조한 사이비 종교가 여호와 증인이다. 아, 아. 그러니까 잘못된 거고. 뭐냐면 음.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야기한 거고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여호와 증인은 그거라니까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아예 에덴 동산으로. 에덴 동산에서 뭐했지? 에덴 동네에서 빨개 먹고 돌아가면서 그래, 아니, 우리가 벗고 빨래벗고 살아야 되냐고. 아 그럼 완, 완전 사과. 완전 원시 시대 같은 아, 아니라니까 그런... 음... 그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와중에는 그렇게 지상 낙원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 아주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아... 것이고 왜... 제가 왜 잘못되어 있다고 말했잖아요. 요한 계시록에는 자,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을 시작했지만 요한 계시록에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성. 성 <웃음> 네. 시티. <웃음> 시티로 끝난다고. 네. 그러면 성경이 다시 예루 그 에덴 동산을 말해야지 왜 시티가 나오냐고. 아 어... 시티 네, 그렇죠. 그 성경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발전을 다 왜곡시키고 음...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잖아요 음... 그게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어... 마태복은 24장이랑 또 다른 데도 나오지만 뭐 도리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세상이 다 멸망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 멸망은 뭐 어떤 멸망이냐면 예루살렘 당시의 예루살렘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걸 이야기했지 지구의 멸망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음... 근 교회는 그걸 모르니까 목사들 중에 무식해가지고 막 그게 막 지구가 그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그게 네. 음. 아나 롱기누스 창 저거 나 RPG 게임할 때 그거 막 어디로 <웃음> 다닐라고 막 엄청 돌아다녔는데 <웃음>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롱기누스 창 되게 좋은 아이템이었어요 롱이... 진짜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한 아이템이었다고 롱기누스 창은 아... 뭔지 알아요? 롱기누스가 그럼... 썼던 창? 근데 무슨 음, 창이네. 무슨 아니 그 되게 긴 창이 엄청 창이었어요. 좋은 창이겠죠. 엄청 좋은 창. 이제 완전 공격력 장난 아니막 이런 그게 <웃음> 진짜, 예수님이 예수님이 진짜 여, 예수님이 창.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음. 죽었나 사기나게 해서 찔렀다고 하는 롱기누스라는 아 사람이 찔렀다는 창이. 아! 어머 어머 머 배신자의 칼이었다니. 제임, 제임스 에디님 로마에서 70명이 모여서 만든 성경이 아니고요. 음. 그거는 로마가 아니고 그 로마 예수님 그 신... 이제 헬라 시대 이후에 헬라 시대 그러니까 로마가 오기 전에예요 로마가 오기 전에 음... 그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나네그 시대가 헬라 시대 이후에 저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헬라가 나라가 네, 네 개로 쪼개져요 그 중에 이제 이집트는 푸톨레미 어, 왕조 푸톨레비 네. 푸톨레미 라고 하고도 푸톨레미라고 톨레... 프가 무금인데 아, 한국, 한국에서는 그냥 피가 있으니까 푸톨레미라고도 하는데 어... 그 푸톨레미 왕조가 저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집트에. 음. 거기에 세계에서 큰, 제일 큰 도서관을 만들고 자기들은 지식으로는 세계를, 뭐, 세계 최고니까 이렇게 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모든 책이 다 있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성경도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가 아니고 헬라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 말. 근데 당시에는 자기들 말이 헬라어니까 자기들의 말로 구약을 한번 번역을 해봐 에. 하고 70명의 랍비를 데려다가 에. 번역을 시켜. 랍비가 뭐예요 노예들? 랍비 라삐, 아니 랍비는 그 지금 개신교로 이야기하면 목사들이죠 어, 종교지도자들이라고 목사들. 볼수 있죠. 예그 음. 네. 그렇게 해서 번역을 시켜 그거를 음. 네, 70인역이라고도 하고 70인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어. 그 잘못 오해하시는 것 네. 같아요. 선생님, 어, 우리 에디님이랑 여러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신이 이제 없거든요. 네, 저희 약간 저희 수준에 맞춰 주셔야 돼요 지금 <웃음> 대화를 저희 수준에 맞춰 주십시오. <웃음> 저희 지금 절반을 못 알아듣고 있어 요 지금. <웃음> 그럼요. 롱기누스 창지. 나도, 나도, 지금 나도 속았네. 저희 소리냐고. 댓글에 답해좀답라 표정, <웃음>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에이, 에디님이랑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천국이 어디야 이, 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으면 일단 천국. 이그 성경적으로는 그 에덴 신도시가 지금 여기 내려온다는 여기까지 이해했어. 제가. 자 그리고 이거지. <웃음> 에덴 자, 그러면 신도시 맞냐고. 아, 에덴 신도시가 에덴 내려온다고. 네. 예루살렘 신도시. 아 예루살렘 신도시가 내려온다고. <웃음> 예루살렘 신도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봅시다. 내가 음. 오늘 지금 혹시라도 이제 생명을 마쳤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요 그래. 사람들. 어, 올라가서 준비해. 내려올 때까지. 아. <웃음> 같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 네. <웃음> 네. 아 이제 올라가서 대기 타고 있다 대기 타고 있다가 대기 보는 아니면 신도시를 거기서 건설을 딱 해놓는 거지 어 그럼 약간 그, 아 미리 가서 노동을 아, 그런 하고 노동 그런 느낌 아닌가요 노동 그니까 이거예요 그 <웃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지금 우리 이 땅에 있을 때는 시간의 공간의 개념이지 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고 나면 시간 공간의 개념이 사라질 거예요 어 그렇죠 그럼 어떡하죠. 그래야지. 왜? 왜요? 공간 개념이 없으면 잠은 어디서 자죠 공간도 자고? 뛰어넘는 거죠. 헉? 이렇게. 음. 예. <웃음> 예, 지금 촛불전진에서 보시는 거는 라이브고요. 예, 양산삼 t v 는 예, 녹화입니다. 예.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당장 그래서 그 천국으로 간다.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니까 음. 죽은 사람도 그 천국으로 음. 가있다고 하는 것과 음. 하나는 자고 있다가 음. 영혼이 자고 있다가 영혼이 아, 다시 오실 때 음. 그때 다시 부활한다 라고 하는 아. 두 가지 설이 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두 네. 가지 다를 두 가지 다를 뭐 정론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르니까 음. 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뭐 대기, 어, 잠을 자고 있거나 수면 대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음. 천국에 가 있거나 음. 그런데 와, 여튼 완성된 천국은 어떤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무슨 뭐손 만들고 찬양하고 있고 무슨 뭐 음. 하늘 하늘 뭐 아름다운 무슨 뭐그막 자연만 있고 아무것도 자연만 있고 무슨 뭐그 목가적이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게 아니다. 음. 우리의 우리의 어떤 문화, 인간의 모든 발전된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도시. 근데 그 음. 도시는 어떻게 돼? 반대급부 나쁜 뭐 매연이 있거나 환경을 파괴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 음. 모든 문화는 살아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러면 사람이 너무 미어 응. 터지겠는데요? 그 도시가 좀 그래서 그래서 <웃음> 에덴 신도시로는 부족해. 그래서 얘도 아, 살아가지는 안될거 같아. 우주의 우주의 행성과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 아, 많죠. 어. 네. 어, 곳곳에 마스 어. 그 화성 이런 데까지 아, 곳곳에 그리고. 막 도, 내려오는 음, 건가? 아니 동신? 그래서 아니 아니 그래서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지구가 완성이 지구가 회복이 되면서 네. 이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 그랬잖아요. 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별들을 왜 만들어 놨을까? 음. 그리고 지금까지 죽고 죽었다가 역사에서 살았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음. 그걸로도 놀러다니고 저기도 가고 뭔가 수많은 별들도 가고 헉, 뭐 60만 오, 가면 대박. 그런 도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가보고 싶다 음. 어, 진짜 어, 거기에 뭐가 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아니 왜 만들어 놨는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음. 만약에 토성에 가잖아요 그럼 가, 죽잖아 가는 도중에 죽는 건데 아, 지금 영월. 영혼이라니까 영혼 그러니까 아, 영혼이, 시간과 공간의 공기, 개념이 없다고 아, 그러니까 죽으면 기 이런 건 상관없어요 오, 아니, 그것도 우리가 오. 완전해진다니까 아니, 영혼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도 부활을 해 음. 그런데 거기에 적응 다할수 있도록 음. 굳이 산소와, 산소가 와산 없어도 살수있 그거는 아바타 아니에요? 만능, 만능으로 <웃음> 태어나는 건데 <웃음> 그러니까 다시? 아바타가 약간 천국 느낌 나는 그러면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하겠어요 어, 어. 그래서, 이런 건 없나요? 자, 그래서 음. 음. 그러면 천국에서는 철학적이야. 사람들이 뭐 그렇게 지루할 거잖아요 음. 혹은 약간 이제 사과도 그냥 먹는 사과보다는 이렇게 훔쳐 먹는 사과가 맛있더라고요. <웃음> 목사님이 사다준 사과가 음, 맛있고. 근데 음. <웃음> 근데 그런 인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 <웃음> 죄성 그 그런 거조차도 <웃음> 네. 다 온전해지는 거죠. 완전해지는 <웃음> 아, 거. 이게. 와 근데 그럼 좀 억울하지 왜냐면 은 김건희, 윤성열 같은 놈, 연놈들이랑 똑같이 이제 죄가, 죄를 털리고 나서 어. 그러니까 그럼, 지옥이 있는 게아니니까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음. 아 그러니까 이건 천국이고 어. 예루살렘시티 얘기하고 있잖아 <웃음> 지금 지옥시티 얘기는 또 아싸, 따로 들어야지 예루살렘시티를 몰랐어 <웃음> 어, 지금 <웃음> 지옥시티는 <웃음> 또 따로 들어야 된다고 <웃음> 헬시티는 또 따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웃음> 아,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지옥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어떤 분들은 <웃음> 이삿짐살 준비한다는데요? <웃음> <웃음> 지옥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음. 지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지옥이 있으면 안될것 같다. 음. 그래서 기독교 내부에도 뭐공다 이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지만 만인 구원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음. 모두를 다 하나님 구원하신다. 음. 여호와의 증인 얘기 그러던데 저희 고모가 아 그래요? 아닐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지옥이 없다. 이거였어요. 음, 그래서 어, 모든 하나님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으로는 그게 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반면 악한 놈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한 인간들이 저 한동훈이, 김건희, 윤석열이 같은 윤석열이는 보면 우리나라 이근 가까운 역사의 모든 사건의 핵심 중심에 윤석열이가 다 있었어요. 그니, 그러게요. 그런 놈들은 지옥 안 가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억울하지. 그거는 공평과 정의가 없는 나라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봐요, 나는. 음, 그렇기 그럼,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음, 만약에, 음. 나는 이제 내가 그, 그 여과적인 교리를 잘 깊이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음. 지옥이 없다? 난 동의가 안 돼. <웃음> 하나님 있어야지. 뭔 소리야. 그럼 <웃음> 맞아, 내가 왜이 생고생을 해? 맞아요. 맞아. <웃음> <웃음> <웃음> 내가 지옥 왜 이러고 살아? 나이씨, 응. <웃음> 윤석열이 가서 딱까리를 하든지 해서 편하게 잘 살면 되지. <웃음> 안 그래요? <웃음> 맞습니다. 옳습니다. 어, 있다고 생각해야 유지가 될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지 그래야지 싸우지요? 열심히 싸울 맛이 나는, 나 그렇죠. 목사들이왜 그렇게 개판으로 사는지 알아요? 음. 그 새끼들이 지옥이 있다고 안 믿거든.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아, 그래요? 네. 지옥이 있다고 안 믿어요? 지옥 자기가 옥사니까 지옥 안갈 거라고 생각하네. 그렇지, 거. 근데 내가 볼 때는 음.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면, 그리고 내가 이 따위로 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있어야 될 <웃음> 거냐. 그게 진짜 신앙이지. 그렇지, 맞아요. 근데 어.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지는 지옥 갈 거는 생각도 안 해? 목사는 음. 기본 저기 천국 1번 티켓 끊고 가는 거 아닙니까? <웃음> 아, 천국 VIP. 그거를 어. VIP. 그거를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랬나? 세례 요한이 그랬을 거예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음. 유대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음. 네, 니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이 쉐이더라. 어. 어. 자격이 있어야 돼. 예, 어. 할렐루야. 아. 그렇게 할렐루야. 살아야지 갈수 있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 어. 그랬어요.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지가 좋은 나무라고 노래 부르면 뭐해? 열매가 개판인데. 어이. 그러면 진짜 그 나쁜 목사들은 진짜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단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나는 안 믿는다고 <웃음> 어... 봐요. 그러니까 천국도 아, 지옥도 관심 없는 거 같아. 네, 어... 없어. 오늘 그러면은... 내가 사는 곳이 자기한테 천국이었을면좋겠런 거겠지. 아, <웃음> 헉, 맞네. 그렇죠. 어, 그게 맞는 거 같아. 네. 그러니까 천국이 있거나 지옥이 있으면 안돼 그놈들한테는. 그렇네. 그럼 진짜 지옥 갈 거야 생각. 아니 없나?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너무 좋은데. 음... 내가 요즘 제 인생에서 제일 좋은 때를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솔직히 나 지금은 천국 가기 싫어. <웃음> 좀 이따 가고 싶. <웃음> 아니 여기에 여기에 예수, 여, 여기에 시티가 있네요. 여기 에 여기가 성 여기가 성국이지. 아, 마음속에 뭔가... 예루살렘 시티가 네. 있으신데. <웃음> 내마음 예루살렘. 내내그내 내, 내 그, 내 삶의 목표가 하나 있어. 뭐냐면. 본돈다 쓰고 죽는다. 아, 아니 근데 아직 쓰지도 못했는데 벌써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아좀 나는 빨리 그 빚을 내라 내서라도 쓰고 죽어야겠다. 어 왜냐하면 나는 자식도 없기 때문에. <웃음> 저를 아, 양자로 입양하실 입었어서. 생각은 없으신가요? 유산도 안 물려줘. 빚으로 유산 물려줄 일도 없기 때문에. 저 성도 양으로 바꿀 수 있는데. <웃음> <웃음> <웃음> 저좀 데려가주세요. 엄마, 엄마한테 물어봤어. 나 아,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웃음> 엄마 환영하실지 모르죠. <웃음> 어후! 상수 <상소들> 환영해서. <관여서. 웃음> 드디어 드디어 데려갔다. 야호! 아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천국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면 목사들이 그렇게 못된 짓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수 없죠. 없어요. 맞네. 천국 가고 싶어서라도 하면 안 되죠. 자, 맞아, 맞아. 천국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음. 아, 그러네요. 예. 심판을 해서 너는 이쪽, 너는 이쪽 이거거든. 근데 심판을 한다는 걸 믿는 놈들이 그런 짓거리를 할수 있겠냐고. 아, 그렇네. 안 믿는 거네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안, 믿는 안 믿는다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 음. 어. 나는, 나는 뭐뭐 뭐 그냥 내가 편하게, 내가 혹은 뭐더 그냥 내 본능에 쫓아서 살고 싶지 않을까? 음. 나도 있어요. 그런데 못해, 그게. 왜 그러냐면, <웃음> 난 하나님이 있는 것 같거든. 어, 그게 진짜 신앙이네요. <웃음> 좋다, 그렇다. 하나님이 음. 심판하실 것 같거든. 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 네, 그게 신앙이지. 아, 그렇지 그러네요. 그런 자기 마음의 양심 같은 거네요. 예루살렘 센시티는 나의 양심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목사들은 진짜 하느님 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수 있는 거예요. 거네요. 아, 네. 그렇네 네. 생각해 보니 그런 교회 가지 마십시오. <웃음> 교회는 카타콤. <웃음> <웃음> 유튜브 좋아요, 아, 구독. 구독, 양이삼 t v 카타콤 TV, 양이삼 카타콤 TV 구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네. 아담과 이브는 <웃음> 어떻게 쫓겨났을까요? 아 그건 아는 거고 뭐지? 그렇게 타락했냐? 아아 아, 그렇게 그렇게 타락했냐? 그렇게 그렇게 막 마을에서 그래. 쫓겨낼 그렇지, 정도로 난 진짜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 나쁜 짓을 거예요? 한 거냐 <웃음> 그게 내 말이 내 말이 어, <웃음> 아니, 뭐 하러 만들어 가지고 선악관지 나부랭인지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남녀 차별의 씨앗이죠 그게 그렇지, 아 그렇지 어, 여자가 남자를 꼬셔가지고 맞아, 맞아. 뱀인가 뭔가 꼬셔가지고 뭐 이렇게 선량한 남자를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런 걸로 쓰이지도 않았.. 쓰이고 그아 아니 그리고 그 남자 갈비뼈로 만들었다 그랬어 어 여자를. 그쵸 그쵸 그 제일 기분 나빠 그래서 여자는 갈비뼈가 한, 하나 더 있다고 맞나요 <웃음> 과학적으로? 옛날엔 <옛날에는 웃음> 난 믿었어 아니 여자가 갈비뼈로 만든 거니까 필요가 없지 아니지 그 갈비뼈로 남자 갈비뼈를 하나 된가? 빼가지고 여자가, 여자를 가여자 만든 거잖아 아니 그니까 러 남자 아닌가? 갈비뼈 하나가 여자가 된 거라고 언니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 왔다니까요 갈비뼈를 어. 가져다가 빚은 거예요 <웃음> 아니, 아나나알아버다녔다고아 <웃음> 진짜 아, 잠깐만 여러분들 이제 얘기 좀 해주세요 <웃음> 자 먹으라고 있는 선악과를 가져다 놓은 하나님의 계획 막 여러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 자 일단 아담이 첫 인간이 아니라는 데 맞나요? 막 재밌는 질문들 많이 들어온다 그렇네 어. 아담이 첫 인간이 갈비뼈로 아니라 갈비뼈로 만들었던 건 비유라네 자 이제 아, 그래서 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음. 성경을 진보적으로 해석을 할 거냐 보수적으로 해석을 할 거냐에 음. 따라서 그 관점이 있다는 거를 일종의 전제를 해, 해야 이게 말이 풀려요 음. 안 그러면 막 뒤섞인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성경에 있는 이제 그 성경의 고고학도 있, 성경 음. 고고학도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고고학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최대주의가 있고 최소주의가 있어요 그니까 뭐냐면 고고학으로 검증된 것만 믿자. 라고 하는 오. 게 최소주의예요. 네. 뒤졌는데 안 나와. 네. 아직 안 나온 거는 내가 믿을 수 없지. 음. 나온 거만 봐 믿어야지. 음. 이게 최소, 음. 자, 최소한으로 보자. 믿자. 음. 이거고 최대주의는 뭔 소리냐? 성경에 기록돼 있는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하려고 음. 그래?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그래서 음. 발, 고고학적인 발견이 없더라도 그거는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믿어. 이것처럼 음. 자지 이야기 한 것처럼 자.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우리가 믿자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수적인 관점이고 진보적인 관점은 야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봐도 그게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너무 좀 과장된 거야 라고 하는 게 진보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중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 아담이 첫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네. 아담이 뭐 이제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아담을 쓴 것일 수도 있다. 그런 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 명 있었는데. 예,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쓴 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음. 오히려 더 어, 창세기의 창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 일종의 창조, 설화다. 설화. 설화. 완전한 팩트고 사실이라기보다는. 아 그렇죠, 그럴수 있겠네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웃음> 음, 그렇죠. 어, 그것처럼, 그것처럼 일종의 설화다. 이건 진보적인 관점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진보적인 신학 신학이나 그이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선악과도다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음, 음. 그죠 성선악과도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아담이 태어 아담이 성경에 등장하기 전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과 10장인가 11장까지는 그걸 다 일종의 창조설화라고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보수적인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성경에 기록했는데. 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수 쪽이 제가 보니까 뇌를 안 쓰면 보수가 되는 것 같아. 그냥 뭐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해석하기는. 아니지 그 좀... 신의 영역, 없어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거를 그쵸. 상상으로 네. 볼수 네. 있는 거지. 아니 아니 아니. 음. 생각 안 하는 거야. 그 약간 그냥 진짜 생각하는 거어막 펴마시는 거기다 믿는 분들 많으신데 막 펴마시는 <웃음> 아, <진짜>? 아, 거야. <웃음> 죄송해요. 아니 내가, <웃음> 어, <이야기를 할게. 웃음> 내가 이야기할게. <웃음> 나는 생각을 해도. 음. 여전히 응. 내가 있었던 보수적인 신학적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버리질 못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내가 그 아야론 골짜기 태양이 머무른 거 얘기했잖아요. 응, 응. 아, 그런, 그런 게 존재할 부분은... 수 있다니까. 아니 그런 건 저도 그러니까 이해가 그런 가요. 그런 게 존재할 수 있고 있기 고있 때문에 모르는 응.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를 왜 내가 단정하면서 내가 천국의 사후세계가 음.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는 거는 내가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음. 내가 단정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할 만큼, 나는 그냥 작은 사람의 하나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다 어떻게 알아? 그러나 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 해석을 해보니 이렇다. 천국의 음.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음? 그렇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거라고요. <웃음> 자, 그래서 아담과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러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이건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음. 아주 그 지극히 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자, 선악과를 실제 선악과가 있다는 전제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네. 선악과 하나님이 만들어놨네? 음. 그런데 만들어 놓고 너 따먹지 마라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웃음> 그니까 너무, 너무해 진짜 너무해 너무한 거 아니야? <웃음> 진짜 너무해 감상만 하게끔 한 거죠 원래는? 어, 그니까 아, 그,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보고만 있어라 음, 보고만 있어라 <웃음> <웃음> 테스트 테스트 왜 테스트를 해? 아니, 애초에 안 만들어 놓으면 음. 그니까 괜히 쓸데없이 만들어서 <웃음> 왜 쓸데없이 만들어서 무슨 뭐 죄를 지었네 죄를 맞아요, 지었으니까 맞아요. 이제 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네 뭐 하네 그런 짓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네. 너무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그죠? 거지 네.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이 너무 좀 이상한 거, 좀, 거 아니야 좀 심심하셨던 거아요 약간 거 새디스트 아니야 새디스트? 음. 음? 심심하셨어 심심하셨어 음. 그런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 그 우우장장장장이이 이제 애가 있어 a n i me, Chang, c h a 애 g me, j 만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애한테 가서 네가 r y I'm sorry. I'm sorry. i 5짜리 100만 줘. 100만짜리 짜리 줘. 5짜리 으면짜리 줘. 5짜리 한테는. 5짜리 한테는. 5짜 애를 망는겠는5 아, 통장에 테는 5짜리 한테는. 5짜리 한테는. 5짜리 한테는. 5 0리 한테는. 5짜리 한테는. 5짜리 한테는. 짜리 한테는. 5짜리 한테는. 5짜리 한테는. 5짜리 한테는. 5한 한테는. 5짜리 한테는. 5짜리 한테는. 5짜리 한테는. 5짜리 한테는. 5짜억이 있어도 그러면 안 되지 오케이 어. 합니다 긴 방송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는 걸로 <웃음> 뇌를 써! 아! 뇌를 붙잡고 네! 아야! 어. 어. 자, 그래서 생각해봐요 어,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하나님하고 인간이 자 어찌됐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야 음. 둘의 전제는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약속을 한 거야, 일종의 약속, 뭐냐 네가 인간인 것을, 네 주제를 알아야 된다. 음. 너는 창조주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도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그, 그것을 그 깨달아 알도록, 알도록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가 만들어 놓은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우리 인간은 실존이 그거잖아. 나는 선악과.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그 인간이 유능할 수는 있지만 전능하지는 않아. 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시, 인간이 악한 인간들이 잘, 그, 그, 실수하는 게 뭡니까? 못된 짓 하는 게 뭡니까? 유능하면 그게 전능한 줄 알아 자기가. 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 부자야 진짜. 그러면 네. 그 돈으로 뭔 짓을 다 하려 고 그러잖아요. 마치 전능한 신처럼. 음. 그러나 전능해 인간이? 아니요. 김건희가 딱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음. 김건이 인간이 그런 짓이야. 그런 음. 거야. 인간은 유한해요. 뭐 진시왕이 그 좋은 세상 그렇게 자기가 죽지 않고 영혼 살려고 했지만 살았나? 아니요. 죽었잖아요. 그 주제를 알라는 거야. 주제를 알라. 음. 김건희 내 인연. 진짜 너. 그래야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음. 네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음. 네가 유능하기는 해. 내가 너에게 음. 힘과 능력을 주었으니까 유능하기는 음. 해. 그러나 너는 전능하지는 않아. 음. 음. 아. 그런데 선악과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아까 내오만원짜리 얘기를 했냐? 했냐 음. 너에게 내가 자유의지를 줄 거야. 자유의지. 자유의지. 네. 네가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나를 거역하고 나 무시하고 네 몸대로 살든지. 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줬다고요. 어. 왜 근데 그게 선악과예요? 선과 음.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인데 어. 자, 이건 뭐냐면 자 선악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뜻이 아니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조물이라 그랬죠.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 너의 모든 생각과 판단은 네 스스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하고 연결해 가지고 해야 돼 네. 뭐냐면 너는 심판자가 될 수는 없어 음. 선과 악을 알아야 기준이 있어야 심판을 할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옳다 그르다 아아 뭐야? 옳고 그러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 아니 <웃음> 그래서 네가 심판하지 마요 <웃음> 내가 점점 똑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니까 솔직히 <웃음> 내가 심판할 저기 권, 권한이나 능력이 아 없다는 거지 네, 아 같은 아 피조물들끼리 같은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래요. 같은 피조물이니까 아 아, 누가 더? 실은 실은 뭐 성경 안에서는 그게 맞겠지. 김건희, 윤석열도 같은 인간이니까 우리가 뭐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온수도 용서, 용서하라고 하신 거 맥락 속에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진짜. 나는 그렇게 아직 안 돼. 네. 나는 어? 나는 그렇게 못 하겠어. 요 우리가 아직은. 심판하면 안 돼요? 어. <웃음> 그럼, <웃음> 아주 빨리빨리 심판하고 싶어요. 사느님 동민... 기다리다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그러니까 나도 답답한데. <웃음> <죄송해요. 진짜요. 웃음> 아니, 바쁘시면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할게요. <웃음> <웃음> 다 일일이 처리하기좀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달하지 못하시면. 그렇게 그러니까 심판자와 또 자기 스스로를 전능자다 전능자라고 음. 하는 전제에서 심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심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인간은 전능하지 않은데 자기가 전능한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선업가라고 네. 그러니까 그걸 아, 네. 따먹지만 네, 네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게선업가였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렇게 기쁜 뜻이 있었던 그런, 그런 뜻이에요. 음. 목사들도 잘 몰라 음. 이거 해석을 제대로 잘 못해줘. 음.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음. 나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음. 그래서 따먹, 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이제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으니까 좀 뒤로 나오세요. 아내 뒤로 오만했다 오만했어. 내 뒤로 하나님 나한테 필요 없어. 요아 정가훈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아 얘기네요. 하나님 까먹으면 나한테 죽어 이런 거.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고 난 내가 하나님 내가 신처럼 살수 있으니까 어이고. 내가 전능하게 살수 있을 것 같으니까 뒤로 가세요. 오 어, 하나님 너무 배수다. 그런 뜻이라고요. 느끼겠다. 음. 자 어찌 됐건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인간에게 다 줬어요. 음. 뭐든지 할수 있어 다. 그러나 네가 신이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 아... 김건희 네가. 김건희 네가 그래봤자 너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야. 내 인연. 그렇지. 내 인연 이거지. 그렇죠. 진짜. 너는 인간이야. 아무리 대단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너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나약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래야 인간이 행복해요 음. 자우울증왜오른지 아세요? 김건이가 행복할까? 아니요 그약 많이 먹을 것 같아 어 나는 김건이 것 행복할 것 같지 않아 어. 윤석열이 행복할까? 행복할 어. 것 같지만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게요 지금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져도 좀더 많은 걸 원할 걸? 음. 그러니까 저렇게 나경훈이 죽이고 저, 저기 죽이고 지마음에안 드는 애들 다 죽이잖아 음. 그러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 행복하지 않다니까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음. 인간이 행복하려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 나는 알고 보니까 진짜 별거 없어 내가 <웃음> 어제 어제 어제 어제 손혜원님하고, 손혜원님하고 방송하고 왔거든요 네. 내가 손혜원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분은 그거를 알아 나는 유한하다 그래서 음. 사람이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하면서 다 죽어가겠다고 어... 다 주고 가겠다고 그러면서 저도 있었고 또 다른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 같이 오셨거든요. 그 아내 분한테 음. 그 앉은 자리에서 자기 500만 원 주고 산그 귀걸이가 있더라고. 어이. 그거를 빼서 그냥 줘. 아이고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자리에수왜 <웃음> 사셨어요? <웃음> 그런데 아니 그렇게 나 아니까 니 약간 무소유 정신 같은 건가 진짜로? 자기는 아, 진짜. 할 만큼 했다 이거야. 네. 아, 아 나는 그런 욕심 부리지 않겠다. 그래서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게다 아 털고 가야지. 아이고.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어디 당근마켓 나와 있는 거 없나? 어? 그러면서 그거를 뺏어 주시라고 그거 팔면뭐한 <웃음> 100만 원이나 받아. 내가 100만 원 벌자고 그거 하겠어? 야이. 그러면서 그냥 이게 나잘안 잘 차는 거니까. 그래서 아 그냥 아이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 음. 그게 신앙이잖아. 어. 다가지려고 하는 게 무슨 놈의 신앙이냐고. 음. 김건희처럼 어떻게든 다 욕심 부리고 이명박이 제가 볼 때는 이명박이 놈은 그, 그 수집하는 그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에 중독된 어. 것 같아요. 돈을 그 많이 같아요. 모으는 맞아요. 게 그게 중요해. 돈을 쓰고 줘야 내 내가 얘기했잖아 내내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번돈다 쓰고 죽는 거라고 어... 내돈안 쓰잖아요 그럼 내거 아니야. 어 그렇죠 돈은 쓰는 거죠. 써야 내 거야 음... 내가 누구에게 주든 뭐를 기부를 하든 뭐 아니면 쓰든 이게 써야 내 거지. 아니면 다 은행 돈이에요. 그러다 그러니까 죽는 거야 인간은. 자, 그것처럼 네 주제를 알고 너는 인간은 그런 존재야. 그럴 때 네가 행복해. 그러니까 그 한계를 좀 가지고 그 한계를 가지고 인정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게 선악과라. 음. 음. 그러면 그이 이브가 남자를 꼬셨다. 그거는 뭐죠? 제가 알고 있는 음, 그 내용자고. 그거는,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뱀이 먼저 등장하죠. 네. 음, 음, 뱀이 그쵸. 등장하고. 그리고 뱀이 여자를 꼬셔. 음, 아 먹자고. 네. 그리고 여자가 먼저 먹어. 그리고 아 와서 여자가 남자를 가서 꼬셔. 아... 아, 그런, 아 그런 흐름이구만. 음, 그런 거예요. 어 맛있, 그래서 맛있습니까? 여자가 먼저 뱀도 다 저주를 받는데 여자는 여자의 저주를 받지. <웃음> 여자의 저주가 뭐예요? 자산 태어나는 거. 거 아이를 낳을 때. 어, 그 너무 힘들잖아. 축복인데. 근데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 아 고통. 네.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 오, 아 고통. 생명을 네. 이렇게 갖게 되는 걸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 아니 아니 아니지 음 이거 이러, 이러겠죠. 음 만약에 죄를 안 지었으면 제가 볼 때는 고통 없이 해산을 할수 있었겠지. 아. 아 원래 아 근데 둘이서만 막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음 원래는? 가 그러니까 아이를 갖거나 번지? 이런 건 아니고 음, 근데 맞아. 봐요. <웃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아담의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아담의 아들이 있어요? 왜 아담이 아들이 있죠? <웃음> 아들이 있으면 안 돼? 아담이 언제 일을 났어? 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애 낳았다는 <웃음> 얘기를 못 들었어요. 있잖아. <웃음> 가인 가인 가인 가인? 가인? 가인과 아벨 아 카인과 카... 가인과 아벨? 카인과 아벨 그 저거는 아담이. 저 드라마 제목인데 맞아. 그 드라마 제목인데, <웃음> 가인과 아벨이, 아, 에, 그. 아들이에요? 네,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 쌍둥이? 그. 쌍둥이. 쌍둥이는 아니고. 뭐 자홍동체가 뭐야? 어, 쌍둥이는 혼자 아니고. 아, 그두아들 어? 아덴동, 아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 낳았다고. 네. 낳았다고. 아, 오, 그래요 이브랑 같이. 어. 전혀 몰랐던 얘기야. 가인과 나이... 아벨은 들어봤죠? 예. 네. 어? 가인과 아벨은 들어봤죠? 네 자, 네. 그러면, 근데 드라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인이 아들을 죽였잖아, 아벨을. 아 그래요? 동생을? 동생을 돌로 차 죽였어 아이고, 아이고. 최초의 오직한, 인간 최초의 아이고. 살인인데 어 뭐, 뭐, 뭐, 무슨 그런? 일이야 살인인데 맨지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유명한 거예요 아이고 어. 인간이 그런 존재라 이거지 아야. 죄를 짓고 나면 네, 그러니까 세상에. 네가 스스로 전능한 것처럼 네가 신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살았지만 결국은 니들이 하는 짓거리는 서로 죽이는 짓밖에 안해 그게 인간의 아이고. 실존이야 이런 뜻이에요 네. 왜, 왜, 왜, 왜, 왜 그렇게 인간을 비하하시죠? 아니 비아가 아니라 인간이 그런 거야. <웃음> 원래 <웃음> 원래 그거 아니에요? 정치도 봐요. 내부에서 내부의 그 내부의 권력 싸움이 더 무서운 거 아니야? 음. 조국 장관 왜왜 저렇게 됐어? 저는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저도 국민 <웃음> 국민만이 전지적는한인 인간은 개인은 아주 나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웃음> 개인이 불 개인이 불을 가지고 수많은 불을 가지고 쓸데없이 돈만 많으면 네, 네.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아벨이 음. 그 죽은 이유가 제사상을 잘 차린다고 해서 <웃음> 가인이 죽인 거예요? 그게, 그거는 <웃음> 너무 너무, 아, 너무 압축하셨어. 아, 이야기 스토리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 아. 아. 왜또 차별하셨어? 하나님이 문제시네. 안 <웃음> <아니>, 자꾸 차별하니까 원래 그런 거야. 질짜그 자극했어 그럼. 아니 근데 하나님이 <웃음> 원하는 법을 따라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아, 선악과도 있었어요? 선악과도 하나님 이 원하는 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음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룰이 있다니까. 아 룰을 룰을 어겼다. 인간이 룰이 있잖아. 우리가 <웃음> 좋다고 해서 아무나 붙잡고 음막 그렇게 하나 안 되잖아요. 아벨은 말을 좀잘 들었구나. <웃음> 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음. 그런데 자 아벨은 죽었어. 가인이 있어. 그리고 나서 죽 아, 가인이 죽고 아벨이 죽고 나서 또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네. 그 네.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셋아들 셋하는 셋이에요. 셋. 아, 셋, 셋이요. 네, 셋째라서 그런지 셋째. 언니 셋째 아니야. 셋. 아, 온주 셋째. 아, 셋. 셋째. 셋째. 음. 네. 셋째. 세, 맞죠? 셋째 이에요 셋. 셋이야. 셋. 음. 카인 아벨 셋이요? 네, 마, 그런데, 막내가 네, 셋이에요. 네, 네. 음.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랑 결혼했을까? 을그 얘기 하려고 내가 그런 거야. 이부 <웃음> 야 엄마랑 엄마, 아니 그런 거 아, 있잖아. 아니, 로마 아니, 그리, 너무 그리스 거니까. 로마 시나 스타일이야. <웃음> 아는 게 그런 것 같다. 어. <웃음> 어. 누구랑 결혼했을까? 가인은? 가인 가인은 무슨 뭐뭐 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렇다 쳐. 가인... 그 하나님의 가인은 그... 연정훈이랑 결혼했어요. <웃음> <웃음> 가인, 아, 어, 죄송합니다. 자살했어. 와. <웃음> 이방 여인들. 뭐 가인은 좀... 그렇다고 치자고. 네. 가인 남자죠. 남자주 동일. 응. 셋도 남자야. 아다 아, 아, 남자. 다 아. 남자야. 어... 셋,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들이 음... 결혼을 해서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뭐죠 이 흐름이 음... 하나님의 가인은 못된 놈 나쁜 놈이고 아무튼 음...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 셋은 누구랑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 셋밖에 성경에 없는데요. 성경에, 사람이 없는데. 성경에 그러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음. 어? 아담이 딸이 있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 어. 음. 자웅 동생 아, 니 나랑 결혼했나? 아, 왜저래 <웃음> 어. 갑자기. 셋은 알았다, 알았다. <웃음> 그럼. 혼자. 비혼주의자였던 거야. <웃음> 아니, 근데 애를 낳는데? <웃음> 아, 애를 낳다고? 애를 낳다고? 아니, 애를 누가 낳아? 애를 낳아서 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요 아니, 근데 왜 아담도 왜 혼자서 낳은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담. 이방 거야. 여인들 정답! 어, 아니, 그래, 이방 여인들도 여인들. 없어 성경에는 기록이 안돼 있어요. 그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혼자서 낳은 거 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성경은 다 말해주지 않아. 아. 아. 아까 아니요. 얘기했잖아. 과학 안에 다 과학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어 아... 이게 말이 안 되네. 되네가 아니라고. 네. 성경은 다 말을 해 주지 않아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딸이 있어야만 결혼을 해서 아니 그것도 형제들끼리 결혼하면 안 되던데. 아이 그그 아이 여기는 뭐 사람이 그거밖에 없었다는데 좀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왜 이렇게 수긍해어 그러니까 아까 아, 댓글에 그랬잖아요. 아담이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오케이. 아니라는 설도 있다면서요. 아, 그거 아, 거야. 아. 모르는 거야. 아. 모르는 거야. 음, 음, 음, 음. 그리고 그게, 내가 그 얘기했잖아. 그 이야기는 일종의 창조설화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박혁과 인간의 음. 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벨과 아, 가인이 아벨도 죽이고 음. 그러니까 인간이 형제도 죽이잖아요. 네. 재벌들 봐봐. 맞아. 맞아. 재벌들 봐봐. 재벌들일수록 진짜 인간성이 말살되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선악과가 뭐예요? 인간이 많이 가지고 힘과 능력이 부가 있으면 지들이 신인 것처럼 그래. 음. 그래 놓고는 어떻게 돼? 결국은 지 형제들 다 죽여 음. 재벌들이 친한 형제들이 있습니까? 약간 그러면 재벌집 막내한테 이런 음. 느낌이네, 지금 <웃음> 전혀 그런 느낌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웃음> 어, 전혀 아니,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쓸데없는 욕망과 아... <웃음>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니죠 <웃음> 진짜, 욕망이 소유가, 왜 욕망 욕망이 왜 나쁜 거겠어요? 그러나 과한 욕망을 가지고, 과한 부를 가지고, 음... 돈 많은 놈들 중에 제대로 된 놈이 있습니까? 정말 어, 거의 없는 거예요. 드물어요. 거지. 진짜 없는 거예요. 소년 여전님 같은 분이 진짜 드물어요. 음... 자기는 다주어가겠다고 목사님 가, 죽을 때돈 가지고 가요? 난 그거 그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냐고. 양심적인 사람이 많지는 않죠. 진짜 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이, 인정하고 인간은 참 연약한 거야. 음. 나도 언제 내가 죄를 짓거나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음. 모른다고, 나도. 네. 그렇게 인정하고 산악과라고 하는 것은 네 음, 니니 잘난 거 별로 없다. 너는 그냥 사람일 뿐이야. 나는 내가 그렇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살아가니까 행복한 거야, 난. 아아 아 그것이 목사님 행복의 비결이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오 좋은데 네. 네, 맞아요. 이제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아무것도 음...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거. 네. 그니까 내가 막 대단하다고 생각해봐. 아까 우울증 얘기했죠. 우울증 왜 오는지 알아요? 내가 너무 대단한데 현실인데 잘못 쫓아오는 거.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성질대로 못 하는 거야. <웃음> 주변에 약간 우울증 안는 애들 많은데 그럼 좀 들으면 너무 속상하겠다 싶잖아요. 어. 증상이 비슷해요. 예. 어. 본질이 네. 네. 비슷해요. 네. 아니 나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난 이렇게 살 인간이 아닌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밖에 못 살고 그치. 있는 거야. 약간 자의식 음. 과잉이 있는 건척지 어?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 생각대로 지성질대로 못 살고 있어서 우 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렇 근데 나는 내가 알거든 내 주제를. 어. 나는, 나는 음. 그냥 음. 나는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내가 그랬잖아 내, 내가 살고 있는 제일 행복한 때라고 지금 음. 아, 난 지금 감사한 거야 그냥 난 지금 감사하게 살아 어, 그러면 우울증이 왜 와? 근데 우울증은 사회적인 병이에요 요새 진짜 물론, 애들은 물론 물론 그러니까 이걸 개인적인 차원으로 국한을 시켜보면 그렇고 아. 당연히 사회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너무 많아요 진짜 음.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함께 잘 사는 세상 그걸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우울증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네. 이렇게 막뭐 요새 사실 젊은 저, 저, 저, 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는사람 진짜 많단 말이에요 음. 근데 저도 진짜 힘들 때는 우울감 이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 아마 저는 확실히 나는 내세상이날 대접해주지 않아서였긴 했는데 그거보다 사실 바라는 게 많지 않은데 사회적으로 진짜 자존감 한번 지켜본 적이 없는 세대들이 많거든요 네. 20대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거에 뭐그러고 기대인 인간관계도 사실 깊은 인간관계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상처를 살짝이라도 받으면 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러나 이제 본, 그러나 그런. 본질은 그거예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듯 보여도 유능한 음. 듯 보여도 전능하지는 않다. 전능한 이걸 알아야지. 음. 그러니까 뭐 우리 중에도 막그 잘난 척하고 뭐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자의식과 막 자기 과시가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기하시는 거예요 어, 몰라 누군지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웃음>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자기를 과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대접을 누가 다 해주나 사람들이? 음. 안 해주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있으면 좀 해주죠. 돈 있으면. 돈이 있어도 그것도 가짜야.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러는 음... 거야. 그렇진 않다고. 아까 나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와 이렇게 막.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상황 <웃음> 때문에. 그니까 형님 박스 때문에 그런 거야. 뭘 들고 오셨길래? <웃음> 어? <웃음> 어? 물질에 대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어, 옆 박스 옆 박스 들고 와서 그런 거냐? 옆 박스요? 옆 박스 음. 들고 와가지고. <웃음> 어? 아니 인간이 개개인의 유능한 유능 그러니까 한계는 있겠지만 음. 저는 인류 얘 역사로 보면 인간이 무한히 전 창조적인 그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음. 그 끝은 없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게 신이기도 한데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존재라는 음.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막 그런 명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나 어. 자기는 무슨 인류라는 아버지 어깨 위에 앉았기 때문에 발명할 수있었다가뭐 <웃음> 하여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다 기억했어.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 놓은 인류의 그런 과학 업적을 음. 토대로 자기가 새로운 걸 발, 개발한 거지 음. 그게 없었다면 나는 아주 무가치한 존재였다는 거야. 너무 겸손하다. 그런 분이야말로 음. 진정한 그런 면에서 저는 음. 인간이라는 집단 집단으로 존재하는 인간은 아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 이제 그 신은 믿지 않는 건데요 오 어, <웃음> 그러면 누굴 섬기시나요? 아 저기 그러니까 인류라는 집단의 섬기죠 오 대박? 어 인류는 대단하다 진짜 인류. 근데 이제 때로는요 그 집단조차도 저도 이제 동의를 일면하면서도 음. 때로는 집단조차도 잘못된 판단을 해요 음 그런 그렇죠 네. 아주 음. 잘못된 음. 판단을 해서 말도 안 그렇죠. 되는 어이없는 일을 하는 게 인간이어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에서 그렇죠. 보면 쉽게 말해서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절대 에, 의인이 없다. 음. 요게 이제 기독교 신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독교의 메커니즘인데 한편으로는 우리 명국장님의 말을 저는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라든지 이런 건 음. 저는 진짜 저는 그, 그~ 맞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옳은 길로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해보려면 인간은 항상 아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그런 생각을 늘 해야 오히려 크게 넘어지지 않고 자기도 나는 이걸 받아야 마땅한 존재. 예를들어 김건희가 그 만약에 진짜 탄핵이라도 당해보세요? 걔는 자살할 거가 자살할 수도 아니, 있어요. 걔는 아라 왕자한테 또 시직 갑니다. 제가 이번에 <웃음> UAE 갔을 때그그 그 궁궐 안을 이렇게 보는데 어 다음은 여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찾아최고 위치를 찍었으니까 무너질 수는 있겠네요. 나 거기 갔다 왔잖아. 응. UAE요? 아, 아부다비에 그궁궐 갔다 왔어요. 오거기 진짜 멋있더라고요. 진짜 멋있어요. 제 지난번 역시. 터키, 터키 갈때 아부다비 그 들렸잖아요 네. 왕국을 갔는데 오. 와 허벌 나더만 진짜 눈에 응. 못대더라고 김건이가 진짜 막 이러면서 부자 나란 다르네 응. 내가 내가 최고가 그 기름 아니었네. 기름 기름으로 발랐어 기름, 기름 부자 대박 그리고 저희 맹구 맹구 님이 누구 성기는지 나왔다고요 지금 순종의 삼사는 영철 님께서 국민들을 성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네. 나왔어요 그런, 그런 의미죠 촛불국민 아니 그러니까 집단지성 막 허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까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역사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탄생한 이후부터 쭉 발전해온 역사를 보면은 태배할 때도 있죠 당연히 윤석열 음. 당선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윤석열 당선됐어 있어 막 독재정부도 끝낸 나라인데 근데 그럼 윤석열이 영원할 거냐 그렇게 <웃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역사 다시 진보를 할 거고 옳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게 집단의 인류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더 나가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그 집단들 그러니까 모든 집단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뭐 검찰 집단이라고 아, 할때 검찰 네. 집단이 뭐 집단 지성이 있습니까 그런 데 집단 이익받고 <웃음> <그래서 웃음> 집단 폭력배들 뭐, 그리고 극진당 그 마찬가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건강한 집단을 말하죠 음. 어, 예. 건강한, 집단. 건강한 집단 중에서도 어떤 그 욕망 야망이 없는 집단들 어. 우리 시민들에게 무슨 야망이 있습니까? 사익을 사이, 사익 챙기는 그렇죠. 게 없는 아, 사익이 집단. 네, 집단들. 없는 집단들익을 추구하는 집단을 네. 말하는 거죠 오. 저희는 그런 집단들은 음. 근데 그 집단들이 저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봐요 음. 하나님이 아, 그들을 어. 이용하셔서 역사를 움직이신다고 네. 저는 뭐. 너무 멋있네요. 우리 위치 다 일치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 우리 이미 아까 어디였지 예루살렘 신시티? 어디였지 에덴 신시티? 어. 에덴 신시티 들어와 있다. 진짜 내 마음의 신시티가 이렇게 있다. 하면 이제 그 비종교인과 종교인이 화합할 수 있는 딱 거기죠. 그렇죠. 어. 하나님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인도한다 생각하시고 저는 국민들이 이끈다고 생각하면 뭐. 근다 종교가 네. 다 하는 거죠 뭐. 하나로 일치됐습니다, <웃음> 여러분. 오. 할렐루야! 이럴때 할렐루야 한번 해줘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웃음> 저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멘. 응. 어, 오늘 그 방송을 벌써 한두 시간, 아한 시간 네2 부가 지금 한 시간째. <웃음> 자꾸 헷갈리시나 봐요. 아, 너무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죠. 어또 네. 벗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마비에 마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익을 네. 추구하는 집단이 1%가 안 된다는 것은 그 강물 님의 생각이고. 공익을 음. 어. 추구하는 집단이 1%가 안 되면요. 그 나라는 망했어요. <웃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전에 되게 유명한 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 나라가 뭐라도 해준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국난만 닥치면 나라를 구하겠다고 다 일어나는 민주이다 아, 맞아, 맞아, 그런 사람들이라이 나라가 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맞아, 거 있죠 그게 진짜 감동이죠 아,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90% 넘는다고 봅니다 그치. 제가 전에 서초동에서 우리 그 검찰개혁 집회할 때 제가 그때 최초로 제가 아 나는 그때가 음. 마지막일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내가> 너무 지치시나봐 <웃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한 100만 명 앞에서 내가 그런 연설을 그렇죠. 했다고 했는데 아 이씨, 마지막이 아니야 이씨 이게 아무튼 <웃음> 이제 100만이 아니고 500만 앞에서 하셔야 돼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했던 게 뭐였냐면 아 바로 그 집회 뒤에 사랑의 교회가 있었어요 네. 아 그렇죠. 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고 아 지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진짜 말 그대로 교회야말로, 그런 교회야말로 사익집단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팔아서? 그렇죠. 그 담임 목사서부터? 그 담임 목사도 그, 저기 뭐야, 논문 위주. <웃음> 고등학교 졸업도 어디든지, 어디든지 제대로 몰라. 음 김건희 뺨쳐. 음 어, 그런데 지금 멀쩡하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에, 진짜. <웃음> 근데 <웃음> 진짜.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 이 자리에 우리 사심 없이 어떤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이 현장에 네. 이 시민들과 어. 이, 이 국민들이 민중 아멘. 속에 하나님이계시는거예요난 그걸 믿고난는 그렇게 얘기한 거. 그냥 한 소리가 아니야. 음. 어떤 약간 네. 방송이꽉 차있는 느낌? 누구 우리가 모르는 한 분이 더 계시는 렇게 <웃음> <웃음> 자리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나중에 여기... 한 자리 비워놓고할까봐 아, <웃음> <웃음> 어떻게 어 왔다 가시라고. 어디 옆에쯤 여기 떻게 아,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인간의 얼굴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러네. 현신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아, <웃음> 그 뒤에서 이렇게 껴안고 있을 으 수도 있어요. 아 대박, 여기 까두었어. 옆에 로고처럼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웃음>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네. 신앙을요, 무슨 뭐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자꾸 하나님만 하는데 어? 주님이 아, 우리 오늘만 <웃음> 샀다니.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채널에 그러니까요. 네. 야기삼TV에서 오셔가지고 여기를 후원하고 <웃음> 아, <진짜>. 계십니다. <웃음> 이건 양 양의 산 t v 로 들어가야 될 건데 주님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웃음> 오늘만 산다님을 아 <웃음> <안 해. 웃음>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인들이막기독교인들이막 하나님을 막 찾고 하는데 저, 솔직히 이런 생각도 있어요 다 헛짓거리다 니네들 지금 <웃음> 정말 낮은 자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낮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일까 지금 시대에 음. 저는 우리 시민들이라고 봐요 <웃음> 그렇죠 진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그 촛불 집회 할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무슨 사심이 있어서 그 집회에 나옵니까? 네. 거기서 무슨 뭐한 자리 해 먹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웃음> 그러게 너무 많이 나오시는데. 아니, 근데 그 정도 나오면 한 자리에 드려도 될것 같은데. 아, <웃음> 너무 고생하세요. 진짜, 맞아. 마음 같아서는. 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아, 자리가 많아야겠어. 뭐 우리한테도 무슨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하는데. 아. 무슨 뭐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이런 짓거리 하지 않아요. <웃음> 자리 차지하고 싶으면은 뭐 민주당이 그렇지. 뒤쪽 가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렇지. 네. 그렇지. 차라리 저기 이낙연 밑으로 줄 서는 게 빠르지. 나 영광 사람이야. <웃음> 우리 아버지 고향 영광 아니냐. 달인 뜻인데. 내가 정치 하려면 글로 가야 빠르지. <웃음> 오, 오, 오. 어? 그렇죠. 지금 세력으로 봐도 이낙연 세력 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빠르지. 목사님 그거... 지옥불에 타시면 안 됩니다. 그거 그거 그 짓거리 하려고 이거 하고 있겠어요? 치사하게. 전그 따위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항상 낮은 자들이 누구인가? 음, 음. 주님이 누구 편에 서셨는가? 음.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거든. 할렐루야. 아, 단순히 무슨 뭐 네. 교회에서 기도하고, 무슨 뭐 자기 잘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 말고 응? <웃음> 뭔 놈의 신앙이야 그게 아. 토닥거리지 그게 단골래 아, 그냥 구하는걸 뭐가 달라 그게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아, 아.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 신앙을 같지 않았어도 말 그대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우리 맹국장님도 그리고 장국장님도 이 가치 가치와 지향하고 있는 바가 성경의 가치와 같다면, 같죠? 같다면 그렇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익명 이런 거안 좋아해요. 무명, 익명 이런 거 말고 유명의 그리스도인. <웃음> 아안 되나? 안 되겠죠? 아 음.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익명이라고 하는 건 드러나지 않은, 그렇죠, 그렇죠, 누구인지 그렇죠. 모르는. 음. 그러니까 사어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예수 믿는 이명박이를 택할 거냐? 예수 안 믿는 김맹구을 택할 거냐? 아... 촛불국민에 섬기는 촛불국민 신앙인이라면 정말 고민되겠네. <웃음> 아니 고민 안해 나는 그 새끼 사기꾼인데 나쁜 새끼 누구누구누구? <웃음> 누구, 누구? 아, 누구. 이명박 이명박 아 아니 나는 이제 당군이를 최대 최대 사악한 놈이라 그랬는데 더한 놈이 나타났어 <웃음> 최대 양아치가 나타났어 어 최대, 최대 양아치가 양아치. 나타났어 응? 음. 제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시지 모르, <웃음> 모르시잖아요. 저도 모르겠지만. 아멘. <웃음> 아멘. 역시 그래서 가치관이 맞는 <웃음> 사람과 맞아요. 이게 네. 우리가 지내야 된다. 아 네. 결국에 지난주 지, 주제랑. 지향을 지향해라. 어 아, 지향을 아, 지향 맞아요. 지향을, 그렇죠. 지향을 아, 지향해라. 가치관과 어떤 사상 이, 이런 것들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오. 마무리는 지난주 주제로 마무리가 됐네요. 이제 결국에는 다 가치관이 맞는 이사람과 네. 연애도 네, 하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 중요한 게 만나기도 네. 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도 저희가 가치관이 맞으니까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면 막 오셔서 댓글 맞아요. 쓰시고 막 그러시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어요. 제가 아그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좀 우리 내 우리 동기들이랑 길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음. 이게 그 친구들은 여전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양이 사님뭔 소리야? 예수 믿어야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음.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아니 내가 그 누가 아니래? 예? 그런데 어 내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심지어 아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라고 하면 치를 떨었대요 음. 어. 진짜 너무 싫었는데 어. <웃음> 제가 양희상 목사님을 보고 여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네요 이러시는 거야 <웃음> 어. <게>, 아. <웃음> 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아요즘 세상에 음. 물론 뭐정광훈씨 좋아하는 놈들은 뭐나 계속 욕하겠지. 음. 응? 무슨 뭐 빨갱이니 무슨 뭐 이러면 좌빨이니 하면서 욕하겠지만 하라고 해. 그런 놈한테 욕 먹는 거는 내가 잘 산다는 증거야. 음. 근데 여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상거, 생각과 사고를 단순히 종교적인 이데올로기 혹은 뭐 신앙의 어떤 뭐뭐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신앙은 뭐냐 결국은 삶이라고요 삶이 살.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어. 신앙의 정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다니까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음. 무슨 열매냐는 거야 정광훈이 500억 회차 먹은 열매 있지 어? <웃음> 진짜 어? 큰 열매네 엄청난 열매지 음. 돈밖에 모르는 어? 이게 음저 저의 저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이게 음, 음. 저는 저의 신앙의 방향이어서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신앙이랑 <웃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이 아니게 내가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웃음> 네. <웃음> 자 차이 그래서 차이. 우리가 아. 네. 어... 음. 촛불에서 또 어, 열매로 다시 태어나는 모두가 열매로 <웃음> 같은 열매를 같이 맺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각각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촛불로 하나의 열매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다 그런 네. 데서는 가치관이 일치되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종교인회담 방송도 할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웃음> 저희 토요일마다 매주 에덴 신도시가 여기 열립니다 네 시청역 예루살렘 신도시 네. 아. 이렇게 합시다 예루살렘 신도시 아. 네. 네, 이번 주 저기 매주 토요일이니까요 네, 이 방송이 지금 이번 주도 나가고 다음 주도 나갈 거라고 네, 네. <웃음> 2월 <웃음> 18일 전국집중 촛불을 홍보하고 끝내야겠어요 아, 좋네요 <웃음> 어. 네, 2월 18일 2월 전국집중 촛불로 많이 모여 주십시오 네, 윤석열이 봄에 끝난다 이게 지금 무당들 안에서 어 되게 아, 많이, 어, 많이 도는 얘기들이에요 4월 중에 끝난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한, 4월? 에, 우리 하느님의 도움과 <웃음> 그리고 우리, 우리 그 얘기 하더라 힘으로 아니 잠깐 이 얘기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무슨 에. 얘기를 하냐면 음. 그 김건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뭐 살을 살 이런 거 무서워하잖아. 네네. 그래서 우리 촛불 집회 때 모여서 우리 시민들 살을 날려야 살을 날려야 된다. 김건이. 살을 날리는 게뭐요살살 음? 살. 이렇게 막 있잖아. 저주를 아 날리면서 살. 어, 그러니까 너무 아, 너 괜찮은 것 같아. 어. 너무 무섭진 않을까요? 다 같이 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뭐 이런 거 하죠. 댓글로 살을 날리는 거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음. 그것도 하지만 용산에서 딱 모였을 때 네, 전국 주주대 네. 용산에서 행진하잖아. 네.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살을 딱 날리고 행진을 하는 거야. 아. <웃음> <웃음> 아니 그런 퍼포먼스 괜찮은 거 어, 같아요. 괜찮아요. 어, 아니 김선이가 그래야 밤에 잠을 더못 자지. 어, <웃음> 진짜 무서워할 것 같다. 무서울 어, 거야. 진짜 무서워할 아, 것같 이런 거 엄청 무서워할 거예요. 집회 팀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꼭, 해요, <웃음> <우리>. 꼭 해야 돼. 살을 날리자. 꼭 해야 돼. 진짜 전국 집중 때 <웃음> 사... <웃음> 아, 살을 네, 날려. 살을 해서 날려. 저희 그 연기 가능하신 저희 선배님도 있으시고요. 음. 우리 또 양궁의 민족이니까. <웃음> <웃음> 네, 살을 날립시다. <웃음> 너무 개연이 없다. 개연이 없어. 짜. <웃음> 그러면 인사 드릴까요? 네, 네. 네. 목사님 인사 마무리 해주시요네뭐 아, 언제부터 그래 소리가 <웃음> <웃음> 인사는 이제 시작나 마무리 인사를 좀해볼고 아, 해볼까요? 네, 음, 네. 3% <웃음> <웃음> 이상하다야 하니까 이상하다니까 네 여러분 감, 감사드리고 네, 다음 타지 마 이거 <웃음> 그냥 끝내 <했네요>. 끝해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굿. 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 다음 주에 만나요. 어머 바로 껐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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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겐도 소화와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지방과 당분도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혈당의 신진대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콜라겐 신진대사도 건강 할 수가 없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두 번째 혈당 건강이 콜라겐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대사 과정을 거쳐 형성된 콜라겐 이 적합한 곳에 붙으려면 붙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연 비타민c 입니다. 그러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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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겐 포인트 4. 질 좋은 알로에제를 동시에 사용해야 콜라겐 자체 생성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전연 콜라겐 패키지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에 superaleotin.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타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